이번에 서정인는 기석과 이별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고. 어디야? 야, 어떡하지? 본부장이 일어나질 않네, 어. 반면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청문회를 갖는다. 오자마자 맨. 먹을까? 한 먹어. 먹자, 먹어. 얘네는 속이 없는 거야, 뭐야? 밥만 먹고 나온다며. 그랬는데, 이게. 회식하던 다른 팀들까지 합류해가지고 자리가 커졌어. 유주. 뭐 내가 뭔 말할 줄 알지? 벌써부터 직장 상사 기석이 얽혀 난최해진 현수가 안타깝다 너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반면 기석은 한승연의 시즌3에 출연해야 할 정도로 눈치가 없다 차라리 그냥 내일 만나자 어? 오빠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왜? 왜? 야 아니 많은 만은 여자 중에 왜 하필 권기성 여자야 아, 질거 아니야? 제일 먼저 나하고 한 약속이나 일들부터 지키는 건 무슨 의미야? 별거 아닌 일이야? 아니지. 아, 잡쳐봐. 그러면 너 고시생 영재에게 넌 공부 안 하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착한 유지호에게 참았던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왔던 거네. 고집 말고 좀. 어? 알았어.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 없어. 됐지? 사실은. 다같이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게 오빠가 말하는 사랑이니? 알았어. 지금 갈게. 어?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 지쳤다고. 내가 마음이 가서 고백했고 남자친구 있는 거 알고 나서 친구로 지냈어. 맞지 못해서 억지로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느냐 하는 거 내가 왜 연애를 구걸하면서 해야 되는데? 남녀이에 친구가 말이 되니? 안그냐 그러기로 하면 할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냥 친구인 거야? 집에 가 있어. 금방 갈 거니까. 됐지? 와도 달라질 거 없어. 어차피 하려고 했던 말은 얘기했지? 아니 이성으로 좋아하지. 아 뭐라는 거야. 우리 어떻게 헤어지냐고. 그 막연함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그럼 아무튼 넌 그렇다 치고. 응, 그 여자는? 나하고 같은 생각이지. 기석이 혼자만 다른 생각이기에 깊은 화통은 어쩔 수 없는 것같다 전화로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아? 조만간 봐. 나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게 나아? 어, 그건 또 아니지. 어, 그렇잖아. 아뭐 그렇긴 한데. 야, 내가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 어? 노력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 그 여자. 아, 그 여자 되게 웃기다. 응? 야, 남자친구, 남자친구는 뭐가 돼? 적어도 지켜볼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됐다, 관두면 아, 나보, 어쩌나. 아, 누구랑 통하는데. 화 남자 있는 여자가 뭐 그래도 돼? 난 애들인데, 뭐. 아이, 들어 사회생활하기 참 힘들다. 그런 여러분도 힘내세요. 한편 약속을 미룬 기석 때문에 정희는 지호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밥 먹었어요? 응 음. 됐어요 그럼 먹으러 가요 먹었다며 먹는 거 봐줄게요 그리고 제이는 영재를 만나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린다. 왠지 이둘 또한 이 시집안 셋째 사이가 될지 궁금하다. 사준다는 소는안 하네. 응. 지각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안 사줄 거잖아. 저러면 왠지 체할 것 같다. 하지만 정현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 먹는 거봤준데잖아요 이거는 구경하는 거지. 가방을 자습실에래네 시간에 웬일이야? 친구들 만나고 가는 길에 잠깐 놈자. 아, 나는 그냥 공부할래? 진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어요? 절대는 아닌데 생각이나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했지. 그래? 알았어 다음에 늘지 뭐. 다음에도 나 공부할 거야. 무슨 생각하는데? 응? 아니 내일긴 나중에 자세히 다 할게요. 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공부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지인이 반해도 되고. <웃음> 근데 진짜 먹어보란 소리 <웃음> 안 해. 이심졌다 한 숟가락만 먹어요. 왜또 그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받아들여서 알았어. 앞으로 안 나타날게. 연인만 할수 있다는 먹다주는 젓가락 편집하는 내내 부러웠다. <웃음> 줄 알아. 고시생 영재는 친구 현수에 이어 제인에게까지 묵직한 크리티컬 데미지를 또 입게 된다. 그렇게 정인과 지호는 늦은 저녁을 먹고 다음날 지호는 정인의 일하는 도서관에 아들 은호와 함께 가게 된다. 아빠가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응? 아유, 울지 마. 우리. 아빠 금방 오실 거야. 응? 음. 음. 음. 음. 음. 울지마 선생님, 있지마 선생님, 우지마 선생님, 우지마 선생님, 우지마 선생님, 우지마 음생님 우지마 선생님, 우지마 선생님, 우지아빠생님우지 왜? 선생님, 우지마 선생님, 애들하고 잘 놀고 있길래 잠깐... 진짠데... 음... 왜애 바보같이 아빠가 요 앞에 있었는데... 또 어느 듯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애를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같이 다니는데? 봐봐요, 아까 잘 놀고 있길래 그래서 잠깐 아 진짜 잠깐 그 바람전 셀러고좀 좀 걸어다녔다니까. 애들은 눈깜했할때 사고 나는 거 몰라요? 기석은 뭔가 결심한 것 같다. 키워본 거 같네. 아 그러니까 안 키워본 나도 하는 걸 아빠란 사람이 왜 방심하냐고요? 삐졌어요? 누가 삐져? 삐졌는데? 결국 기석은 정인이라는 도서관에 오게 된다. 나는 갑자기 보게 돼서 되게 반가웠는데, 지우신 아니었겠구나. 하나하나 마음 쓰지 말아요. 내가 그게 편해. 도서관 거의 다 왔어. 천천히 나 커피 한잔 하고 있을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인에 대한 마음을 이어가는 지호. 반면 정인은 아직 기석을 만나지 못해 단판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런 기석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다음에서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내가 아니야. 나는 무슨 꼴을 당해도 상관없지만 오늘은 안 돼. 내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건 어떤 누구도 용서 못 해. 지우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 오빠. 정인씨하고 내가, 이제 우리잖아.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